6일 새벽 3시경 평해 월성간 회전교차로 근처에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가로수와 추돌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울진소방서 후포119 안전센터는 사고 신고 접수 후119 구조대를 사고 현장으로 급파해 새벽 4시경 사고 피해자를 전복된 차량에서 구조해 울진의료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사고 차량을 견인해 인근 정비소로 견인 조치 후 사고를 낸 A씨를 상대로 전방주시 위반과 바속,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해 국과수로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